응. 요즘 사람들이 왜 유튜브 영상 안 올리냐고 물어보던데 어... 많이 물어보던데, 사람들이? 올려야지. 아빠 좀. 아, 그래? 지금도 뭐 그거 올릴 때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회원님 영상 보고 있잖아. 어말 아, 네, 영상이야? 어. 뭐 보여줘? 하나 보여주세요. 알았어, 하나 보여주시면 얼마 전에 일본인, 일본인. 일본인? 일본인, 어. 이분은 힘이 되게 좋아. 백클리어를 너무 하고 싶으시다는 거야. 아번 볼까? 잠깐만 기다려봐. 어. 휴강 신청서를 받았지, 초강하는 목적. 꼭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어서. 그 다음 희망하는 교육내용 하이백쿨리아 어, 하이백쿨리아를 배우고 싶어서 오신 거야 쿨리아요? 어, 그래 쿨리아? 클리어 자 보여줄게요 로하고 응.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응. 힘들게 왔을 때 탕! 하고 싶어 하이! 응. 하이백쿨리아! 하이 리아 응. 그래 하이백쿨리아를 하고 싶어서 백. 오신 거야 응. 일본에서는 이백클리아를 이 하이백이라고 하는데 하이백 하이 백. 나 처음에 하이 백이라고 방황스러웠잖아. 안녕 백이요? 하이 백. 하이 <웃음> 백, 하이. 높은 네. 하이 백이라고 네. 한다고. 네. 보여줄게. 자, 이게 이제 교정 전의 모습이지요. 어? 이제 봐봐. 뭐 어깨. 어깨도 밀잖아. 네. 보이지? 네. 대충. 와, 힘이 좋으시네. 응, 대충 자세 나오거든, 그지? 네. 자세 나는데 이렇게 밀어, 어깨로. 응? 이렇게 봐, 그지? 네. 어깨로 다. 아기는 거야. 응. 결국엔스냅을잘못 쓰는 거지. 응. 그냥 어깨, 어깨 힘으로 치는 거거든. 그렇지요?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급파하고 좋은 분은 절대 스윙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응. 왜안 된다 이거야. 난 응. 부상할 수 있어. 너무 너무 하이 백끌리야 그러잖아. 근데 난 이제 교정을 했어요. 응. 봐봐. 응, 어때스냅스네을때는거 어, 봐봐. 스냅야 죽이지. 응. 이야, 기가 막히지? 응. 나 이동선이야. 끝났네. 어. 좀 맞잖아. 말이 뭐해. 그렇 이야, 기가 막히지? 응. 다시 한번 볼까? 다시 한번 더? 다야 봐봐, 스냅. 스냅 들어오는 보여? 아좀잘 좀, 잘좀 찍어봐라, 아, 잘 좀. 잘 좀, 좀. <웃음> 그래, 좀잘좀잡아봐 아, 좀 옆으로 가봐, 그러면. <웃음> <좋아요. 웃음> 진짜 어때? 스냅. 이지. 이게 어. 백은 이렇게 쳐야 되는 거야. 신냅향 어. 중심 축. 중심 축 들어가는 거 엄청 빠른데? 그렇지. 어. 이렇게 쳐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음. 아 효과물 그만 어아 <웃음> 그렇지? 이거 음. 이거거든. 형이 말하는 중심 축이 겁나 빨리 들어가네. 그럼 어때? 야, 빻다 봐. 그치? 봤어? 어, 빻다 봐봐. 그렇지? 어. 봐봐. 이야 소리 <소울> 보이지? <웃음> 이야 봐봐. 카메라 당기지가 않아. 카메라. 그지? 어, 얼마나 멀리 치 거야? 엔드라인, 엔드라인은 훨씬 넘어가는 거지 그렇지. 이야, 카메라, 카메라 앵글에 당기지가 않아 이 정도거든 어? <웃음> 이 정도 봤다면 소음 데시벨이한 4만원 한 5천 데시벨 정도 어, 이분이랑 게임을 같이 할 수가 없어 경기를 못해 파트너가 어, 왠지 줄 알아? 데시벨이 너무 높아 그렇지 이제, <웃음> 귀가 아파 <웃음> 쿠팡에서 파는 거 있잖아 소음 그 이어 플러그 응. 그거 끼고 해야 파트너가 경기를 할수 있다 라고 할수 있는 거지 이 그리고 이본이 뭐 모임이나 아니면 클럽에서 경기를 한다 했으면 왜아한 여자분들 못 덤비는 거야 덤수 없어 아니지 이거 한번딱 봐봐 딱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겠어 그지딱 어? 어떻게 될것 같아? 바로 여자 동호인분들 아휴 보탈 싸고 집에 가야 되는 거야 하는 거지 이 정도는 대줘야 된다 이말이거든데딩턴은 실력이 곧 답인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이분이 그렇게 딱 하고 나서 느낌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시숙하서서봐 아, 좋아, 좋아. 아, 어, 아, 좋거든. 한, 응. 일본 사람 맞아요? 어, 한국말 잘하셔. 좋아. 아, 아, 좋아, 아, 좋아. 봤어, 안 봤어. 괜찮네. 이 정도야. 이분은 당일 교정하신 분이야. 아, 당일 교정. 그러니까 오늘좀 뛰어나셨나 보네. 사실 아, 되게 처음에 테스트를 했는데 되게 음. 반가웠어. 그치. 니까 왜냐면, 여기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 응. 중증 환자. 근데 산전, 중증 다 겪어서 도저히 자세가안 되는 분들이 응. 많이 온단 말이지. 중증 환자는 사실 이번, 이번 치료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응급실에 보내야 돼. 그렇게 우리가 치료를 하잖아? 근데 이분은 경증 환자야. 토치료가 가능하다, 토어통토치료 응.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분한테 솔루션을 드렸지. 아, 음, 한 달에 한두 분만 오셔도 된다. 어, 충분히 다른 부분도 이렇게 조금씩 교정하면서 필요한 것만 배워가면서 케어가 가능하다. 나 그래서 무지하게 반가웠다니까. 어 이런 분이 좀 여기 많이 왔으면 좋겠어 중증 환자 말고요? 중증 90%가 중증 환자 아, 아, 통원치료 가능한 분 음. 통원치료 가능한 분이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네. 내 말은 아. 금방 바꾸잖아 그냥 바로 아. 당일 바로 레슨? 한시간 레슨 하신 거야 개인 레슨 음. 한시간 레슨 말에 이 그냥 바로 그냥 끝났잖아 네, 끝났어 그래 네. 그럼 약 처방까지 했었어요? 이게 어, 약 처방 한 거지 이게 네, 약 처방? 아, 그렇지 한 거지 음. 어. 처방전이 필요 없지 어, 이 분은 이 상태로 가서 이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 음. 지, 이거거든 어, 그만하자 네. 어. <웃음>